네, 반갑습니다. 무료 최고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오픈큐어라고 채굴을 하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것도 채굴을 한 지가 거의 한 1년이 다돼 가는 코인이긴 한데. 어, 채굴은 어, 이제 드문드문 해오고는 있지만 이게 그 어, 일 지난 그 시간 좀 되돌아보면 어좀 큰 공지들은 없었고 뭐 소소한 것에 대한 이슈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아 과연 이제 이 토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라는 좀 의문점은 많이 남아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이긴 해요 어 그런데 오늘 그 오픈큐월 공식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공지가 올라왔죠 보신 분들도 꽤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44분 전에 올라온 글인데 자 요거를 번역해서 보면 자 친애하는 오픈큐어 커뮤니티 유저 분들에게 어, 우리가 이 행복한 소식을 전해주게 되어서 기쁘다 라고 생각을 어, 한다 어, 드디어 CIO 토큰이 어, 코인마켓캡에 추가가 되었다 어, 추가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 여기 클릭을 해보면 어, 실제로 코인마켓캡에 어, 지금 등재가 되어 있긴 합니다 오피큐어 라고 되어 있고 어, 토큰 명을 cio 토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사이트 그리고 화이트 페이퍼 다 연동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도 다 등재가 되어 있고 어, 컨택 주소도 그 솔라나 기반의 스마트 계약 주소가 이렇게 리스팅이 되어 있어요 자, 현재까지는 어, 이 마켓에 대한 데이터는 추적을 할 수가 없다고 라 나와 있지만 이 코인 마켓캠이나 코인 개코에 먼저 리스팅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 다른 이제 글로벌 거래소 등에 어 상장을 하기 위한 일종의 밑거름 작업이기 때문에 어 이와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 상장도 이제 곧 하겠구나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부분이죠. 어과거에그 오픈큐어 여기에 이제 보면 이제 백사도 있는데. 백서도 그렇게 좀 그렇게 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총1 1 페이지 정도의 어 내용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오픈 큐어가 무엇인가? 어 얘네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보완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렇게 함축적으로 나와 있는데 어, 가장 이제 얘네들이 크게 내세우고 있는 거는 어, 비자 카드의 트랜잭션 속도의 약두배 정도의 이제 어,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네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처는 이러이러한 곳이다 이렇게 함축적으로만 나왔었죠 어, 총 발행량은 지금 다시 보면 한 100억 개의 어, 이 토큰을 발행을 합니다 어, 자체적인 메인넷을 구축은 하진 않고 어, 토큰 개념으로 솔라나 기반으로 들어가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로드맵 상으로 보면 이것이 좀 약간 좀 뜬금없다 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이네들이 나중에 이게 수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래된 버전이기 때문에. 어, 25만 명과 그 다음에 75만 명까지의 유저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CI 토큰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리스팅을 한다라고 하는 게 계획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유저는 그러면 어느 정도가 이제 확보가 됐을까를 봐야 되는데, 어 일단 다운로드 숫자를 봤을 때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1만 다운로드 그리고 앱스토어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점 3.5점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어 물론 그 각각의 플레이 스토어마다 다운로드 집계에 대해서 어떤 일정 주기에 따라 일, 어, 업데이트가 되기는 하는데 1만 다운로드 정도의 상향을 한다라고 봤을 때어 해당 그이 로드맵에 따라 어, 이 생태계 커뮤트가 확보가 됐. 어, 는 데까지 이 단계로 가야 되는데, 과연 여기까지 도달을 했을까라는 것에서는 의문이 좀 남습니다. 어찌되었건, 얘네들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 어, 그리고, 기, 어, 저, 또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건 뭐냐면, CIO 토큰은 현재 상장을 하는 거는,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스테이블 토큰은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고, 어 런칭 P2P의 거래가 그 엑스텐저가 진행이 런칭이 하게 되면 얘네들 진출할 것 같은데 이것이 나오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 추가적으로 런칭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아이오 어, 토큰을 이제 그 일단 기반으로 기축통화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하는 어그 이제 민영 민영 기관이나 국가간을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발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어, 예측이 되고 있는 토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현재 채굴을 하고 있는 것이 이 CIO 토큰은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은 어떤 좀 낮을 가능성도 있다. 자, 그리고 이 출금이 되는 이 그, 이 중요한 이제 ask question, 이제 그, 어, 질문과 Q&A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에 나온, 나와 온나 있는 내용을 하나씩 좀 볼게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채고는 하고 있는데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k y c 라는 것도 어,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유저들이 어, 그 이게 어, 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Open w i t h d r a w 출금에 대한 어, 지갑에 대한 어, 월렛을 인출하기 전에 KYC를 어, 활성화 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KYC 진행도 이제 절차를 거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출금을 할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어좀 어, 좀 이렇게 약간 좀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 우리의 목표는 일단은 높은 가치의 토큰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생태계 확장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어어 어 이제 기반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 가장 큰 것은 이제 많은 규모의 어 유저 그 이런 그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는 데에 달려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 그리고 뭐 시간적으로 우리가 필요하고 이런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 여기에 의존된다, 어, 그, 보다 많은, 어, 큰 규모의 어,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때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대로 진행을, 어, 할 것이냐, 아니면은 수정을 해서 이제 할 것이냐인데, 어찌됐건, 뭐, 코인 마켓캡에 리스팅 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다음 진행도 조금, 어, 눈여겨볼만 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토큰 프라이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어떤 몇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술은 하지는 않았어요 이것 또한 여기와 일맥상통 하듯이 어뭐 이제 뭐 지속적으로 우리는 토큰의 가치는 어,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는 성장을 할 것이다. 어, 개, 가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 롱텀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 우리는 지속적으로 크게 이제 지속적으로 진,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토큰이 리스팅되는 것은 어, 라고 되어 있는데 토큰은 리스팅되는 건 이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언제 상장한다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CIO 토큰이 스테이블 토큰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여기에 정확하게 기술되었습니다. CIO 토큰은 스테이블 토큰은 아니다. 어, 그러나, 이것이, 어, P2P 거래소에, 어, 이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 소개가 될 때쯤에, 어, OpenQ의 스테이블 토큰을 소개를 할 것이다. 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어, OpenQ 스테이블 토큰도, 어, 출시가 될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CI 토큰이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그, 채굴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 출금에 대한 거는 오픈케어 스테이블 코인으로 토큰으로의 수왑 비율에 따라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어, 가져봅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일단 좀 기출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오늘은 좀 뜬금없는 공지였다 그래서 일단은 최고를 유지를 일단 해본다 라고 하는 게 오늘까지 제 결론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연습하시죠 감사합니다